네, 이게 지안이의 혼밥타. 뭐이 왜? 그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차슈 계란이랑 여기다또 계란을 넣어서 먹을 거고요. 차슈가 세 개가 있죠? 자, 3개가 있습니다. 잘 죽어, 세 개가 있습니다. 걸잘 섞어서. 잘, 잘 섞어서. 갈수록, 갈수록 안 나가. 국물을 일단 먹어볼게요. 아, 맛있다. 아, 약간 돼지고기 비린내가 나긴 나는데 맛있게 나요 사시도 국물에 넣어서 먹어야죠 이렇게 말이죠 아. 자, 일단 고기랑 이렇게 싸서 어. 음. 음. 네, 보다기시니다있다제월먹었을 때랑 맛이 변하지 않았죠. 국물도 이제 본격적인 식사를 마쳐보겠습니다 네. 맛있나요? 아, 맛있습니다 네. 맛있어요 맛있나요? 아, 지금 복실하면서 사진 찍느라 찍고 와가지고 시씨 맛있나요? 맛있어요 황희 씨는요? 응, 최고예요 잘 먹고 오겠습니다 네. 일... 네. 면치가 있어요 지금 정말 딱세 젓가락밖에 안 먹었는데 잘해가지고 잠이 세이 와서 1시간만 지키면 1시간 1시간만 지키면 1시간 요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시간1요간 1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1시시이 1시간 1시간 1시시간 1시간 1시간 다 먹어버렸어요 제가 그지만 함정은 배가 아직도 고프다 배고파요 음, 그지만더 먹으면 살찔 것 같아서 이쯤에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병법서에 이런 말을 봤어요 적당함에 지과라고 그러니까 창을 그칠 줄 아는 장수가 정말 진정한 장수라고 먹는 것도 똑같아요 적당함을 아는 스바라시 스바라시가 친구가 스바라시 아지사세요